톡톡 손목 정도만 하시면 돼요 팔꿈치까지 같이 써야 돼요 이제 어깨까지 어떤 형태로 내가 볼을 칠 거냐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 코트를 이렇게 코트를 넓게 봤을 때한네 등분으로 하는 거예요 첫번째 네트 앞쪽 네트 앞쪽 네트 앞쪽에서 우리가 칠 때는 거의 손목도 꺾어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뭐 이런 타법들 아 네트 앞에서는 잡아서 그냥 톡톡 치는구나 이런 걸 캐치 타법이라고 해요 캐치 타법 알았죠? 뭐 이제 요 라인 복식에서 전위에 해당해요 전위 방금도 물론 전위지만 좀앞 네트 가깝게 앞, 앞쪽이었고 이쪽 이쪽 라인에서는 이제 팔의 범위가 한 손목 정도 이 정도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 손목 이렇게 손목까지 사용하는구나 어, 손목 정도만 쓰는구나 손목 탑법 그 다음에 이제 후위쪽 미들라인이 라인에서는 어, 팔꿈치까지 같이 어, 써야 되는구나 이제 팔꿈치까지 주관절이거든요주관절 팔꿈치까지 쓰는 사이드 암 스트로크. 이렇게. 이따가 볼칠 때는 이 범위를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. 사이드 암 스트로크. 팔꿈치까지. 그다음에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높은 볼. 그서 이제 어깨까지 사용하게 돼요. 오버헤드 스트로크. 어깨까지 이렇게. 누르주시고 어깨까지 같이. 오버헤드 스트로크. 네, 네트 앞에서 찬스가 왔다고 해서 어깨를 쓴다든가 아니면 배인트턴에서는또 손목이 또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, 그죠 그래서 아 손목을 잘 써야 돼 그래서 후위에서 뭐 손목만 또뭐 쓴다든가 뭐또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. 그래서 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이에요. 손목. 여기에서는 이렇게 손목만 쓰지만 여기에서는 그럼 손목을 안 쓰냐, 미들라인에서 팔꿈치까지 쓰면서 당연히 손목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어깨를 쓰면, 어깨만 쓰냐, 또 그렇지 않아요 어깨를 사용하면서 최종적인 임팩트 순간에 다시 손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 타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캐치 타법 어, 캐치 무작위 어설퍼요. <웃음> 자, 자 손목, 손목, 그렇죠 손목, 손목만, 팔꿈치, 사이드 암 스트로, 팔꿈치, 사이드 암 스트로. 더 뒤로 가면 어깨까지, 오버헤드 스트로, 오버헤드 스트로, 캐치 탑퍼, 손목 탑퍼, 사이드 암 스트로, 오버헤드 스트로.